어 그게 뭐지 뭐였더라? 뭐, 뭐, 아 머위 때. 머위 때는 이거 벗기야지. 그렇게 이렇게. 어.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. 응 근데 그냥 까면은 물이 들어 손에. 응. 음. 손톱에 막 베기 쉽게 물이 드니까 이렇게, 음. 이렇게 까. 까야지 음. 실처럼 질겨서. 안 까면? 응 어, 못먹어 어. 응 음. 이걸 이제 이렇게 벗게줘야돼응 음. 이렇게 다깎구나응 음. 음. 이거 부드러웠을때는 이파리고 대고 다 먹을 수 있어 응 음. 세면은 대만 먹는데 대체 야, 여기서부터 대부터 담궈 응 음. 한 2분 됐다. 음. 아, 데친 다음에 깨끗이 씻어줘. 음. 찬물에. 음. 음. 깨끗하니까 두 튕기시듯 그냥 이리. 아 물기를 짜주는구나. 응. 음. 된장 붓고. 음, 된장 한 스푼. 이제 마늘 반 수저. 응. 이거 넣고 그리고 여기 양념 썰어놓은 거 이제 잠깐 이거 개 가지고. 응. 음. 잘 섞은 다음에 음. 양념을 넣어야지 아까 청양고추랑 파 썬거 음. 섞어 음. 이제 이나물을 넣어 머이를 음. 뭐 음, 네. 요즘건 머이가 부드러울 때가부드우니까 아. 온통 다 먹어요 음. 이 머리가 맛있어, 묻혀놓으면. 음. 참기름? 음. 이제 깨. 음. 깨. 음. 이건 간단해. 이제 다 끝나. 먹어봐야지. 간이 딱 맞아. 아딱 맞아. 응. 어 된장으로만 간을 하는구나. 응.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? 음저 맛있게 먹으라고? 파인애플 음 이건 머이 때아이 머이 머이 먹어봐 짭짤한 맛음 맛있다 또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음 맛있게 금방 해도 맛있게 음 물김치도 맛있고 나는 날마다 뜯어 먹었어요. 물김치. 음, 뭔가 맛있네. 쌉싸 먹는 게 맛있지. 음. 제철 나물을 자꾸 해먹고 그래야 면역력이 강해지는데 음. 우리 누나들은 아무것도 안 해먹고 김치만 먹다가 뭐 고기나 먹다가 이런 걸 자꾸 해먹는 거야 할줄 알아야 하지 귀찮으니까 <웃음> 원래 제, 제철 음식이 제일 좋대 사람한테 음 아주 이게 입맛을 돋구네 팩스로 먹으면 진입맛이 없고. 음음 그러면서 또 청양고추가 씹히니까 음. 매콤한데요